4차 산업혁명 시대가 막도래한다 그러고 과거의 교육 방식은 맞지 않다라고 많은 교육 학자들이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 불구하고 교육 제도는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뭘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뇌과학 박사 그리고 과학 유튜버 장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 100주년 특집을 맞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어린이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을요. 제가 제일 먼저 가졌던 건 아니고요. 100년 전에 소파 박정원 선생님께서 하셨어요. 꿈과 희망을 가지는 게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장래를 결정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에 외과학자로서도 동의를 하는 바니요 그 이유는 우리 뇌가 어떠한 이야기와 어떤 의미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가 내가 어떤 정보를 접하고 어떻게 나를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가를 매 순간 계속해서 정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이들에게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더 좋은 세상을 살수 있도록 준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이 모든 것들을 어린이 중심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 그게 사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2차 산업혁명 때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공장들이 막 문을 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시로 왔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라는 시스템이 생겨났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아직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잖아요. 지금의 교육은 굉장히 획일화된 모두를 같은 학년에 놓고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모든 시험 문제는 다이 문제집에서 나오니까 수학의 정석. 성문 영어만 공부하면 넌 좋은 대학교 갈수 있어 미리 주어져 있는 공식을 잘 외고 우 하라는 대로 잘하는 점수를 잘 받는 아이를 똑똑한 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목소리> 어떤 의미에서 미래는 늘 불확실하기 때문에 살아오던 대로 쭉갈 그런 안정되고 풍요로운 세상이냐 아니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냐 이두 가지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둘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할 때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explore의 길을 걸을 것이냐, 개척자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exploit 경작자의 길을 걸을 것이냐.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서 코로나19가 올줄 누가 알았나? 10년 후면 은 지금 있는 직업과 대학교가 다 없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어떠한 스킬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하다면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 오뚜기 같은 아이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를 있어요 격길로도세고내 길을 탐험하기 위해서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좌충우돌을 겪으면서 넘어지더라도 매번 다시 일어나서 난내길 찾을 건데, 괜찮아. 라고 할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래에는 지금의 학교 교육도 저는 바뀔 거라고 봐요.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학교에서의 획일화된 교육으로 다 가르쳐 줄수 없어요. 조금 더 유동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들어와야 된다. 요즘 친구들은 모르는 거 있으면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검색하고 찾아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정말 맞는 지식인지 안전한 지식인지 검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불안함이있잖아요 앞으로는 모두가 똑같은 교육을 가져가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소스에서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가. 선생님의 역할이 큐레이터의 역할로 변모할 수도 있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커뮤니케이션 스킬 내가 물어보고 정보를 찾고 어떠한 정보의 소스를 어디서 찾는가 이런 스킬들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라 보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막도래한다 그러고 과거에 이런 교육방식은 맞지 않다 라고 많은 교육학자들이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또 불구하고 교육제도는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학원은 안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많이 불안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뭘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은 이런 이야기가 끄덕끄덕하면서 듣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개척자의 삶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경작자의 삶을 준비할 것인지 매 순간 선택이 있다 그 선택은 부모가 원하는 선택이 있겠지만 어린이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내가 나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나 스스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해주냐에 따라서 그것이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굉장히 많이 결정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나는 흑수로고 머리도 나쁘고 이런 경험밖에 못했으니까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고 있다면 그게 자기 실현성 예언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100년 전의 어린이는 희 없이 맑은 놀아야 되는 그렇지만 어른들이 인정해주지 을 않는 그런 존재로 비춰져서 어린이의 권리를 찾았던 게 어린이날 재정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가라는 길만 가서는 내가 나의 이야기를 찾고 나의 꿈과 희망이 뭔지를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많은 공식들과 많은 시험 문제와 많은 평가와 이런 것들을 던지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린이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할 수가 있죠 그러한 나다움을 찾는 것이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가 어린이날을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강의를 들어봤는데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입시 교육에 사실 폐해를 조금 맛본 사람이라 엄청나게 공감이 많이 갔고 박사님이 너무 쉽게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주셔서 속속 박힌 그런 강의였습니다 어린이의 의견도 필요하다고요?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곧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챙겨보는데 저처럼 그냥 어느 초등학교에 다니거나 어느 중학교에 다니거나 하는 학생들을 불러서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물어보고 그런 영상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가장 피해자가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들끼리만 이해하는 무언가가 있듯이 저는 학생들의 의견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이 잘못된 걸 알면서 왜 바꾸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사회의 미래는 아이다 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는 걸 저는 들었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그 문제긴 한데 바꾸긴 좀 어려워 이런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얼마든 돈이 들어도 시간이 들어도 꼭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자살률이 1위니까 그것도 이제 엄청나게 순위가 내려갈 것 같고 공부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학교 가는 게 즐거워지고 수많은 돈을 붓는다 해도 결국에 손해볼 게 없다는 거 그 돈이 지금 학생들한테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라를 꾸려가는 것도 국민이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주는 것도 국민이니까 돈을 조금 많이 쓰더라도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즐거우면 저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했던 것처럼 아이들 개성마다 각자 있는데 그 개성을 키워서 교육을 하는 교육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미래라고 생각해 주시니까 그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저는 많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